안녕하세요. 연나신당이 안녕히 계십니다. 네, 오늘도 사조열 응. 하나 가져왔어요. 응. 능력으로. 응. 노래가 나와. <웃음> 뭘까요? 가슴아 되게. 그렇지. 나이를 음. 음. 많이 드셨는데 아이돌은 아니겠네 음. <웃음> 음. 음. 안번 앞에서 잠깐 꺼져를했다 이 사람은 큰일 났어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한건 맞는데 뭔가 나를 받쳐주는 사람들이 제대로 나를 받쳐준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바른 사나이 사나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말이 꼬이거든? 근데 알아서 해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적인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되게 이미지 메이킹이 잘된것 같은 사람이야 뭔가... 어, 바른 것도 맞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맞고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는 다 알겠어 알겠는데 지금 뭔가 송사가 걸린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 관제 구설에 따르고 음, 그리고 뭔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게 연애인건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인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약간 패가망신당하는 느낌 있잖아 음. 뭔가 추락 아닌 추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 큰 영향력일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 있잖아 희한하게 음. 음, 이 사람이 이렇게 크게 막 데미지를 막 맞겠다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는 음, 게 있고 그냥 이 사람 성격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감정 기복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감정 선이라는 게, 음, 조금, 짧지만, 짧고 깊은 게 다르잖아. 어. 근데 깊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좀 오래오래 생각을 할것 같은 사람이야. 뭔가 답을 줬을 때도, 어, 조금 길게 생각을 하고, 어, 답을 줄것 같은 사람. 뭔가 한 방을 딱 내놓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어이 사람은 말을 막 바꿀 것 같은 사람은 아닌데? 음그 분이 뭐 음.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음. 그 음. 이미지가 거기서 더 음.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음. 다른 모습인데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이가 다들 나와 있는 모습과 밖에 숨어있는 모습은 다르잖아 그 음.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음. 음. 질문이 뭐라고? 욱하는데 큰일났네 동작만한거어 원래, 원래 착한 모습이 이미지라면 은 그게 더 부각된건지 음. 아니면 착한 사람이 아닌데 좀 착하게 보이는건 그냥 착하게 보이는건지 음. 이 사람이 욱하는건 있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래 음. 어, 욱하는게 있고 다혈질인게 있어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은 커트로 할것 같은 사람이라서 되게 치사하고 비겁하게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서 자기를만 이렇게 할것 같은 사람은 아니지. 음. 곧 죽어도 고집이 센 사람이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만큼, 그것만큼, 그 고생 끝에 되게 많이, 어, 결과물을 좋게 얻는 사람이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 뭐, 당연히 연예인이니까 호불호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호일 것 같은 사람이야. 음. 음. 그럼 이사랑 금전은 좀 어때요? 금전? 근데 연예인 사주잖아. 근데 연예인치고 돈이 엄청 많다라는 걸 모르겠어. 음. 음. 그 기준이 우리가 다르니까 근데 연예인이다 그러면 은뭐 이렇다. 그런데 음, 여태까지 본 사주 중에서 연예인데도 인 제일 돈이 그냥 웅 음. 하고 없거나. 음. 뭘 하고 왔나. 근데 뭐 돈, 돈, 돈. 돈돈 돈이 래돈 음. 그럼 지금 뭐 현재 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수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뭐가 빵꾸가 났대. 음. 돈에 빵꾸가 났대. 이게 뭔 소리냐? 음. 나는 모르겠는데 <웃음> 좀 돈에 빵꾸가 났대. 돈은 뺏겼어? 어, 맞아요. 뺏겼어요. 오늘 음. 전. 음. 거의 대 모든 걸 뺏긴 것 같아. 이 사람이 응. 응.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 쭉보을못 응. 받았대요. 응. 근데 이 사람 있잖아. 가스라이팅 당했어? 어, 그런 얘기도 조금 들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거는 진짜 엄청 대단한 권력자가 있어? 이 사람 옆에? 음. 어. 왜냐면 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당할 것 같은 바보 같은 애는 음. 아니야. 어, 그러니까 내가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으로 얘기를 풀어야 되는데 그은 내가 뭔가 음, 잘못 살아와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착한 사람이어 당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제일 힘들었을 때 뭔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힘든 시절 나를 알아봐준 사람이라든지 뭔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만약에 커왔다면 그때 그 사람을 잡아서 내가 커왔다면 뭔가 말을 못했겠지? 이 사람 성격에? 어, 왜냐면 내가 아까 욱한 게 있다고 했잖아. 이 사람 다 열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 음. 그러면은 가스레징을 당했다고 한다면 참은 거야. 나한테는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이니까. 어,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절대 참고 살것 같은 사람은 아니지. 웃으면서 할말다 해야 돼. 음, 음. 맞는 것 같아. 음. 그럼 이분 올해, 음. 올해랑 내년은 좀 음. 다를까요? 뭐라고? 올해랑 <웃음> <웃음> 내년이 조금 다를까요? 올해랑 내년이 다르겠냐고? 네. 근데 이 사람은 뭐또 작품 찍고 뭐그런거 없어? 지금 막 시작하는 거같이 어. 어. 사람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거고 내그 음. 내 이미지와 맞게끔 가는 사람이라서 음. 뭔가 이것 때문에 타격을 입어서 뭔가 막히고 못하고 숨고 없어. 음. 음. 음. 그런 사람인데? 음. 그 관제가 좀 많이 하고 했잖아 지금 응. 관제가 아, 많은 게 아니고 관제가 하나가 보이는 거지 응. 그 하나를 극복하려면은 응. 응. 어떻게 해야 돼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극복을 하려고 관제를 건걸 거야 응. 어, 이 사람이 어. 맞아요 이 사람은 응. 말 같지도 않은 거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 응.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아팠다고 하면 그냥 일어나야 되는 사람, 내가 싸워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쓰는 사람 아니라고 음. 똑똑하지? 내가 맞춘것 같은데? <웃음>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분 누군? 아 그럼 이분 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적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에 관심이 그러니까 아, 관심? 그럼 욕심이 많다는 얘긴가? 당연히 사람들은 욕심, 아니 그러니까 관심 다 있어 돈에 관심 장난이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라면? 그런데 어, 이 사람 같은 경우 내가 한 만큼의 대우를 달라 내가 한 만큼을 받아야 된다 이거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음. 응. 그거 진짜 다 평범한 거 아니야? 응. 딱 그런 사람인데 욕심이 있다? 모르겠어 이 사람은 호기심도 많고 어,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라서 다 해봐야 되는 사람이야 음. 응. 근데 그게 욕심... 아닌데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음. 욕심? 그 욕심인가? 이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가수 이승기. 음. 근데 이분이 최근 이 데뷔 한 18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노래의 저작권? 그런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한 번도 못 받았대요. 음.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그, 그래도 정말 히트곡 많은 사람이잖아요. 음. 근데 왜 돈을 못 받았을까? 이런 의심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믿은 거 아닐까? 음, 대표나. 음. 그냥 음. 믿은 거 아닐까? 음. 음. 아니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 많았다던지. 음. 음. 그럴 수도 있는 음. 게, 그 이승기를 음. 캐스팅한 게 음. 이선이, 음. 가수 이선이잖아요. 음. 음. 근데 그분도 같은 소극사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음. 그분이랑 대표님이랑 조금 연관이 있지 않나. 아. 그럼 그 사람 사진도 갖고 와. 알려드릴게. 요지 <웃음> <웃음> 진짜 이 선이는. 응. 이 둘의 중압도 조금 그런지. 음. <웃음> 저 바삐용삐용 소리 울리지? 그래, 안 돼. 근데, 있잖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사주로 써내려 가는데, 그냥 고 죽어도 의리야. 그리고 고 죽어도 음. FM이야. 고지식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과 짜고 얘를 그랬다고? 음. 그게 궁금한 거야? 네. 이 사람이? 혹시 이분도, 어. 그, 이 사람이 여리여리 보이고 여자라고 하지만, 난 내가 음. 봤을 때이 사람 사주는 남자 같은 사주인데? 어디 박대철랑 붙어가지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음, 볼 때? 음. 음. 그러면 그 이선희 씨는 소속사 사장이랑 음. 같은 팬은 아니라? 음. 같은 편 같은 팬, 같은 편? 아, 애기들도 편만두고안 싸우는데 어른들이 왜 이렇게 편나두고 싸우냐고 동자가 시끄럽게 뭐라고 하잖아. 아, 진짜 짜증 나네. 근데 이거는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음. 어. 이 사람은 이선희, 이, 이분 선이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편이다, 이 사람 편이다, 할 수가 없어 음. 어. 어. 그냥 거의 중립 중립? 근데 거의 이쪽이 더 가깝지 이 중립으로 뭔가 음, 음, 음, 음. 음. 도덕적으로 다 잣대를 봤을 때 내가 이 사람 FM이라고 했잖아 그걸 먼저 음. 볼 거란 말이야 음. 음, 음. 그래서 음, 뭔가 이게 진짜 뭔가가 나온다면 은 이건 잘못한 게 맞네 라고 할것 같은 사람이지 누가, 누가 잘못한 거야 결말이 어떻게 나오던 아그 어, 음. 결말에 음, 따르는 음, 음, 음. 음. 편먹은 것 같지는 않아 편먹었을 것 같지는 않아 이 사람은 의리가 있고 내가 이, 내가 이 아이를 캐스팅해서 이렇게 되고 왔다 계속해서 가고있다 음. 이게 그 이승기씨는 이선희씨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봤을 었 때는 남자, 여자가 바뀐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웃음> 여기, 사, 여기 사귀는 사람이다, 분화을 봐주세요 하면은 둘이 바뀌었다, 성별이 <웃음> 바뀌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이 남자분 같은 경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사람한테 있고 그래서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뭔가 있는 것 같고 음. 또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얘한테 뭔가 상처가 될까? 뭐 할까? 뭔가 뭐, 말을 못하고 있을 것 같은 상황? 어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 근데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둘 사이에 그냥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일이야 라고성거의복 같은 사람 둘이야 이 사람은 음. 음. 음. 이 사람은 이 남자의 일이잖아 어머니 따지면 그죠음그래서어머 <웃음> 이 시기를 좀잘 응. 넘어가려면은 응. 어떤 걸좀 해야 돼요? 이 시기를 잘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냐고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건데 <웃음> 아 그냥 시간만이 힘들지요? 이제는 응. 이제 서서히 자기도 이제는 어쨌든 간에 유명해질 만큼 유명해졌고 나라는 사람도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아셔서 조금 응,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데를 가야 될것 같은 상황인 거지.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본인이 넘어지고 무슨 다른 게또 줄줄이 사탕처럼 뭔가가 생기겠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가 않아. 음, 그래서 그냥 이번고비만잘 넘어가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올해 같은 경우에 싹 좋은 해가 나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음... 어 굉장히 어떤 거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음반냈다고 하더라도 빛을 못볼수 있는 해운년일 수가 있어 올해가. 음 근데 끝에서 넘어진 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올해 잘 넘어가시고 내년이 되고 나면은 음, 나는 막 이게 흐름이 막 이렇게 되겠다 이건 모르겠는데 그냥 잘 가요 잘 가.